젊음의 거리라고 하는, 제주도에서 젊음의 거리라고 하는 제주시청. 즉, 여기서는 대학가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여기 주변에는 대학은 없습니다. 대학은 없지만 젊은 사람들, 즉,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저녁에 해포를 풀고 만남의 장소를 가지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는 곳. 어, 제주도는 신제주 구제주로는 아니지만은 여기는 구제주에 속하는 이도동 시청 부근입니다. 시청 부근 안쪽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주시청 왼쪽이 제주시청이 보이네요. 여기서부터 해서 젊은이들이 만남의 광장 소통의 광장을 하는 제주시청 건너편 대학가라는 곳입니다 벌써부터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져 있고요 음, 뭐 낮이지만 은 젊은 사람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아, 신제주하고는 약간 틀리죠 그리고 보세옷가게술집 이쪽에는 거의 차를 주차를 할수 없을 만큼 제주시청에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고 와야 된다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인지되어 있는 곳이고 마찬가지 젊은 사람들이 아직 낮이지만 은 조금 조금씩 보이고 있고 주차할 공간도 적습니다 음, 이 좁은 골목에서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뒤치고, 뭐, 약간의 다툼이 있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긴 합니다만, 좌우측으로 술집들이 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와서, 시청은 일반적인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 대학가 그쪽으로 해서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보다시피 대부분 문을 좀 많이 닫았죠 저녁 시간이 아니라 낮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뒷도로를 다시 가보면 좌우측으로 는 차들이 질하게 되어있고 마찬가지 술집은 문을 많이 닫혀져 있습니다 식당들은 그래도 몇 곳이 여름 문을 연 곳이 있고 저녁에는 제가 한 번씩 여기서 술을 먹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저도 이쪽에는 오지 않습니다. 네, 차될 곳도 협소할 뿐더러,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신제주라 하는 곳, 연동. 거기서 대부분 술을 많이 먹죠. 여기 보시면,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소주방, 호프집 그 다음에 식당들 뭐 지금은 유행이 조금 갔다고 하는 춤고 노래방 까지 이렇게 볼수 있고 음 바로 맞은편이 지금 보이는 곳 바로 건너편이 CGV라고 하는 극장입니다. 여긴 또 극장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극장을 보고 극, 어, 영화를 볼수 있더라고요. 물론 제주도에 음식점들은 줄이 많이 서져 있는 곳을 볼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저기 왼쪽에 보이는 코코 분식입니다. 코코 분식. 단돈 뭐, 4,500원, 4,000원에 엄청난 양의 칼국수를 서비스 해주지만 어 맛도 안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 제가 맛있게 먹었다 이럴 정도의 아직 음식들은 요 근처에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 봤고 물론 음식의 맛의 취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 입맛이 틀리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들은 바 맛있다 맛집이 다 하는 곳은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동네 초중반층들이 많이 어울려서 술을 먹거나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를 자리 잡고 있는 동네 횟집이라든지 뭐 호프집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포차라든지 그런 것을 종종 이용하는 것을 제가 볼수 있고요 여기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은 이제 제주도